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로 왔냐면 뒤에 보이는 듯이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왔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바다에 가서 이제 개하고 속 같은 걸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채집한 겸 조개 그런 걸 잡아오려고 한번 왔습니다 일단 뭐 조개는 100% 나오겠죠 뭐 조개는 많이 나오는데 다른 생물들이 이제 신기한 생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이 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돌인데요 아얘게이면 예. 아주 많이 나있죠 뭔가 삘이 좋습니다 야, 응, 없어 <웃음> 자 여러분 이 뭔가 구멍이 있어요 여기.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? 요거? 여기 한번 제가 파볼게요 여기. 자 이렇게 해서 오. 뭐야 이거 아 이거 오 여기까지 구멍이 이어져 있어요 우와, 신기하다. 되게 깔끔한데, 요멍이 이거 무슨, 똑같은 거멍일까 이것도? 자. 오오오, 뭐야, 어, 나왔다, 나왔다. 여러분, 와 뭐야, 이거. 오, 오 여기서 나왔어요, 여러분. 오, 야, 개까지다, 개까지. 와, 여러분, 개까지가 지금 나와줬어요. 허허, <웃음> 여기 구멍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, 와, 이거, 이거 이렇게 잡네요 와, 신기하다, 이거. 와 아마 개까지가 아니요 쏘길 거예요, 이것도. 저기인데,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닦아가지고 자, 여러분 지금 씻어갖고 왔어요. 근데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요. 진짜 가재처럼 이렇게 짙기가 있으면서, 그리고 이렇게 여기 뒤에는 뭔가 널찍하게 생겼어요. 되게 그때 저번 영상에 잡았던 개체하고 이제 좀 축소판이죠. 그게 이게 좀 축소판인데, 좀 다른 종류일 거예요. 이게 여기 좀 초록색이 돕니다. 꼬리 쪽은 와 신기하다. 이거. 음 어... 배쪽은 또 이렇게 이런식으로 생겼고요 야, 제가 이걸 한번 가능하다면 여러 마리 좀더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, 여기, 여러분 여기 옆에도 이제 구멍이 떠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? 와 여기 여기도 구멍 딱 있네요 아까 봤던 구멍 그거 있죠?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도를좀 들어가지고 조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조개는 좀 깊은 땅보다는 이제 얇은 땅에 바지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개들 있네요 이렇게 근데 개들은 너무 조그매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개들은 다 놔주고 조개를 잡아볼게요 제가 아야 오 여기 나왔다 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? 바지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바지락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참 바지락과 이제 개까지 쏙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많이는 안 나왔는데 제가 좀물때를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좀 아쉽네요 되게 어 여러분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자 오늘 수확일 때 보시면 여기 조개들, 바지락들을 이렇게 잡았고요. 그리고 개까진가 쏘인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생명체를 잡았습니다. 와. 다음에 와서는 이걸 좀 많이 잡아야겠어요. 이걸로 이제 펌프질해서 좀 많이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더욱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